이 방송을 보고 계신 어, 리더 여러분 뭐, 조직원들 직장에서 하는 말의 90%는 거짓말이 아니 거짓말이 아니 <웃음> 본인의 분위기 <본인이 웃음> 한... 안녕하세요 DBR 읽어주는 남자 김남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병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DBR 295호에 실린 DBR 케이스 스터디 오렌지 라이프의 애자일 2.0이라는 주제의 기사를 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에자일 경영은 사실 경영계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죠. 어 요즘 뭐 에자일 부르면 말이 안될 정도로 사실은 스타트업 기업이나 규모가 작은 벤처기업들은 굉장히 잘해요. 그렇죠. 근데 대기업이 힘듭니다. <웃음> 기존 기업, 역사가 좀 오래된 기업, 그 다음에 조직의 구조가 명확한 기업. 그래서 대기업에서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이 오렌지 라이프. 근데 흥미로운 거는 에자일을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도입한 게 아니다. 굉장히 실적 좋을 때 도입을 했어요. 칠면조 효과라고 혹시 들보셨나요 어, 그거 보죠 칠면조가 이렇게 그 추수감사절에 이제 칠면조 잡아먹으려고 네, 주인들이 네. 막 엄청 매거든요. 네. 칠면조 입장에서는 최고의 인생 최고의 날들이 많아요. 아, 그렇죠. 그 주인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정반대로. <웃음> <근데. 웃음> 잘 요리해서 이제 올려놓는 그게 이제 칠면조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칠면조 입장에서 보면 어제도 잘 먹어. 음. 일주일 전에도 잘먹고일년 음. 전에도 잘 먹어. 당연히 매일 잘 먹을 거렇게 생각하죠. 그러게요. 근데 이제 바로 이렇게 운명이 바뀌는 것처럼 음. 그 요즘에 칠면조과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런 음. 그 오렌지 라이프의 카레가 좀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것 같은데 그몇 가지 교훈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에자일의 핵심 중에 하나가 권한을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팀원들한테 이렇게 오늘 위 만난 거죠. 네, 의사 결정권 있고 음, 막 쓰는 거예요. 기득권을 지키려는 또 분들도 또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자일 전환이 실패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되게 현명하게 일단 가장 강력한 반발을 할그 음. 어, 임원 중에 이제 가장 높은 부사장급으로 이 음. 5명을 데리고 유럽의 기업을 방문 했다고 음. 합니다. 이제 뭐좀 에자일 전환을 성공한 에자일 기업. 네, 필립스, ING 뭐, 뭐 이런 데를 이제 각각 다른 이유로 다 애자일 전환을 했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들은 이제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아 선진적인 기업들이 저런 방식으로 음. 새롭게 조직문화를 써내려가고 있구나 음. 하는 거를 눈으로 직접 확인시키는 거왜 해야 되는지를 네. 보여준 거죠. 네. 그다음에 이것도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되게 이제 보통 기업에서는 뭔가 중요한 일을 하면 문부터 잠그거든요. 이렇게 막팀 따로 꾸려가지고 네, 막 비밀 예. 장벽을 잡고. 치는 네. 거죠. 네. 근데 네. 여기는 이제 처음에 3개 정도의 이제 스쿼드 팀을 이제 이렇게 음. 꾸렸는데 그분들을 가장 사내에서 방문이 많은 전 직원들이 뭐뭐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이렇게 방문하게 되는 이제 그곳에 완전 통유리로, 네. 쟤네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다볼수 있게 하는 거예요. 네. 심리적인 장벽 없이 음.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거 진행 상황을 또 투명하게 공유를 하니까 그게 또 이제 부담 없이 서서히 잘 전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KPI를 또 효과적으로 잘 바꿨습니다. 옛날에는 개인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만인의 투쟁이되는 거죠? 만인에, 만인에 대한? 옆에 부서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기본적으로는 예. 어, 좋은 얘기다 막 열심히 해줄게 그러지만 이제 별 관심이 없죠. 내게 더 중요한 거니까 네, 여기는 개인 KPI 40% 전체 그 협업해서 달성할 수밖에 없는 과제 60% 뭐 이런 식의 이제 틀들을 좀잘 만들어 놨던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예산 배분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산 총액만 리더십에서 결정을 해주고요. 그 이쪽 사업부에서는 그 안에서 이제 배분하는 거는 음.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성공을 가져오는 그런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권한이라는 것들이 이제 자꾸 분산되는 거. 예전엔 집중, 뭐 중앙 집중적인 어떤 통제 방식들이 이제는 믿고 맡기는 쪽으로 계속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나 모른다 솔직히. 너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달라. 대신에 필요한 있으면 지원해줍니다. 이런 게 새로운 방, 응그 이제 방향을 정해야죠. 야, 이렇게 모르는 걸 모른다고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리더의 경쟁력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 케이스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리더가 결정해야 될 것은 뭘 해야 될 거냐. 무엇에 대한 결정을 한다면 나머지 이제 실무자들이 이제 하우 그걸 이제 실무자들에게 맡기는 거죠. 방법을. 북한산에 갈지 관악산에 갈지 이거를 결정하는 게 리더이시고요. 거기를 어떤 방식으로 뭘 준비해서 음. 어느 코스로 올라갈지 이거는 신경 끄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좌충우돌 할 거예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몇 개월 걸릴 수도 있고 그걸 꼭 참아주고 기다리면 그 안에서 학습하고 그왜 옛날 별주부전 보면 토끼를 잡아오잖아요. 토끼가 그때 하는 얘기가 네. 간을 집에 놓고 왔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사실 수많은 조직의 직원들이 영혼을 집에 놓고 출근 하시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어, 리더 여러분 어, 조직원들 직장에서 하는 말이 90%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웃음> 아니 본인의 <웃음> 본인이 아니라, 네, 아니라 네, 생존을 위한 자기 영혼과 이런 걸다 놓고 와서 이쪽 조직에서 원하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오렌지 라이프의 혁신 사례를 보면서 우리 리더분들이 고민하셨을면 하는 부분이 우리 직원들이 그 영혼을 가지고 출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맞습니다. 그게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네, 네, 문화 속에서 애자일이 정착이 되면 자기가 주도하는 주인의식 이제 진짜로 갖게 되는 거죠. 왜냐면 실제로 자기가 예산도 결정하고 제품이나 서비스 의사 결정권도 자기네들이 음. 행사해보고 그러면서 깨지기도 하고 수정해 나가고 이러면서 이제 그리고 또 무엇보다 어 성장 학습이라는 관점에서는 음. 최고의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